아.. 어해 진짜? 난 아, 아니야 난 그렇게는 안한다 하루도 안 지나고 어, 바로 촬영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사지샵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미리 촬영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어, 오케이, 해도, 해도 된다. 어, 재밌게 촬영하시라.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문호강을 시켜드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출발! 네, 이제 도착을 했고요 가볼게요. 우리 매니저님.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네. <웃음> 몇 살이에요? 26살.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말? 에, 집에서요. 집에서. 혼자? 몸매? 네, 혼자서. 몸매. 저요. 이쪽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어, 근데 여기 그 복장이 약간 차이니시 중국옷 같아. 간지러요 <웃음> Khăn <cười> dựa <Đó. cười> <cười> Em tên là gì hả? Vân Vân Vân Vân, Vân là bao nhiêu tuổi hả? 20 năm Kì gì? Cái gì? Nó khổ quá Nóng Nóng hả? 너무 놀려. 무서워서.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응. 걱정하지 마. 우와.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한다. 한국말 몰라요. 한국말 모른다면서 한국말 잘하네. <웃음> 저요 한국말 공부했어요? 아니 없어요. 아 공부한 적 없어요. 음, Walking, t a 아. 광고.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허. 여기 손님 많아요? 음 많아요 손님 음... 많았어요. 돈 없어요. 돈 없다고요? 왜왜 <웃음> 없어요? 밥 먹어. 밥 없어요. 먹어. 엄마 부모님, 돈 줘요. 엄마, 엄마 돈 줘. 응. 어 그리고 술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네. 근데 왜 돈이 없을까? 디 클럽? <웃음> 아니야 클럽 안 가. 나돈다 엄마 주세요. 아 오. 진짜요? 응. 그러면 내가 엄마 할게요. 오빠 누구야 안한 몰라. <웃음> 아, 이렇게 베트남은 가정을 잘 챙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 가족에게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음. M 요리기 한국 좋아? 네, 한국 좋아, 좋아. 좋아. 한국. 뭔뭐 컴? 건물. 건물아. 건거 다 여행 시간 없어요. 아, 시간이 없다고. 응. 그렇지, 바람직하네. 어 시원하다. 와 자본다.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늘 왔잖아. 어 목이 뻑쩍치곤 했는데. 저 그냥. 병파이 아까. 재래 얼마에. 어 내려 안돼.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검득 어. 어, 뭐야? 검득 마사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없어잖아 없어요 가슴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왜 웃어 도 왜? 아니야. 너못 생겨서 웃는 거지 내가. 어야 <웃음> 나만 보면 웃어, 얘. 형 이상하잖아. 기분 이상한데? 내가 웃기게 생겼나? 오이 오이 컴건컴건 응. 안몬 카로. 카로. 카로. 뭔 개소리야! 뭘컴 <목소리>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m 그 s t a l 요용 a y 아 e 사. 이게 o n t h c o 이 e on. He was oil 살 a y g e 알아? 살살 n t h 왜 그래? 조심해 어조심 a 게 미안해 이때는 잘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돼 y I'm sorry. I'm s o r r 어유. 음. 무서워요. 집에 가요. 무서우면 집에 가라고? 아니. 너다 들려. 아니야. 여기 마이크 다 있어. 오빠 많아요? 응. 야. <웃음> 나 아니야. 너야 친구 안jay. 컴파이. 누구야? M. 아 살려줘. 오 어, 형, 얘귀 되게 잘 판다. 하나도 안 무서워. 와귀잘 파는 사람의 레벨이 다르구나. 아 내가 이거 귀 파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 항상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단 말야, 꽉. 근데이 친구가 하는 거는 되게 부드러워. 불안한 감이 없어. 인정, 인정. 이 친구 표정이 웃기 너무 표정이 웃겨. m d 투명. 뭐야? 뭐야? 왜 때려? 아니. 그 기분 좋은 간지러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귀가 예민해 가지고 조금 이게 이런 도구들이 다면은 좀 예민하게 막 까치라고 아프고 예민한데 어이 친구가 하는 거는 되게 좀 부드럽고 간지럽고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간지럼 음, 원래 제가 주먹을 쥐고 있는데 잘합니다 형 근데 이발소 금 얼마예요 장기요 네 여기가 네? 지금 보행객룸인데 응. 네0십만동 남참 남짬, 남참이나 음나 응, 어. 응. 있어 너 있어 너가 해줄 거야 <웃음> 아니 바보 아, 뭐 아니야 만나. 응.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결혼하자고. 나도 마음에 드는데. 아니. 어 그래. 그래. 다음에 결혼하자 그럼. 응. 하루에 손님 얼마나 있어요? 이백만 동. 뭔냐야? 응. 어? 근데 왜 응. 돈이 없어? 응? 엄마 엄마 다 줘? 응. 어, 저... 또 똑같은 말 하고 있어. 내가 엄마 한다니까. 나 지금 돈 없어요. 그래. 그럼... 엄마 돈 있어. 마지으맨고 맨날... 아, <웃음> 어 어떻게 해? 어저 여보 아니야 아니야 또아래가구나 컴... <웃음> 아, 맞아 따 네. 찍지말래 왜 약간 컴득 이러더니 힘들어요? 응? 힘들어 <웃음> 홈아대된 호치민 한국 왔어? 어. 한국 호치민 왔어요? 안디 한국, 야인남 탕모이, 용마, 홈나이, 꽈라이, 대나다이. 심심해. 심심하냐고? 심해. 심심한 건 아닌데, 오빠 외로워, 여자친구 없어. 심심해 없어. 많이 있어요. 어? 컴파이. 다 남자, 한국, 여기 여자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 나는 진짜 없어. 진짜 짝정난 몰라? 유튜브 하는 사람 다 알아. 오빠 다 알아, 사람들. 오빠 여자친구 없는 거다 알아. 그래서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웃음> 결혼 안 해? 결혼? 캐터 <놀람> 어. 홈나이트워커? 안돼. 홈나이 안돼? 캐터업. 야이마이드마 안돼요. 그럼 기나 아. 응. 7년, 7년, 뒤에. m nope. tuổi. 그러면 아는 7년 뒤면은 몸모이바이 또. 좋 자, 러 어, 맨자 뭐. <silence>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돈. 이 여기 돈이 많아. 돈많 돈이 많아. 돈 아까, 없어요 아까 제 핸드폰 봤어요? 음. 돈 엄청 많았어 이만큼 있어 이만큼 50만동짜리가 없어요 없다고? 짝짱아 어. 그래? 짝짱 없어요 <웃음> 그 안모 <모세. 웃음> 저요. 워킹 힘들어요 띠우는 돈 없어요 아어어야 아파요 어, 어? 워 <웃음> 야, 죽었어, 싸움 나. 이게, 이게, 뭐는거지 난이 레슬링을 하고 있어, 이거. 에러 없이 막. 아! 마 아! 야, 누가 보면 뭐 오해한다. 그안견기서뭐 차이 뭔디 m n 라디 와, 아, 진짜 케미 어쩔 거냐? <웃음> 참고로, 저희 오늘 처음 본 사례입니다. 아니,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건가? 진짜 주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에잇! 응? 기지? 에잇! 이지 컴파이! 컴파이! 엠! 아, 엄마야, <웃음> 엄마야, 엄마야. <웃음> 저요! 아오이! 엠! 나, 나 빙타야! 나, 병, 나 빙타 야 아니야! 컴파이빙타야! 아, 나, 나 이러고 있었어! 아, 아오. 엠! 나안 가있어! 안 가있어! 아, 요우요우이게 이리 오지마 하지마 <웃음> <웃음> 어이구 진짜 실로이냐? 아니야 안들도아이사 못난 못난 아개야너여야너 카메라 다 있어? <웃음> 카메라에 다 있어? 까보야 <웃음> 안 보여 거? 안보잖아 마사지도 잘하고 잘 놀고 음? <웃음> 하나? 응. 형 얼마나 살았어요? 나? 네달 어. 살고 전에 두달 살고 6개월 살았지 어떡해? 어떡 저거 다행이 어. 괜찮다 야, 컴드! 으어! 컴드! 아요오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빠다! 하지마! 잘, 잘 <웃음> 진짜! 난 아니야 난 그렇게는 안한다 난 진짜 그렇게까지는 안한다 그런거 아니야 나난 그렇게까지는 안한다 그렇게까지 장난은 안해 한번딱 <웃음> 뭐 큰일날뻔 했습니다 딱히 만을뻔 했어요 정색해야 돼 이런건 안돼 <웃음> 저요 아 여... 이거 있어 오마 이거 여자 좋아 남자 안좋아 아 여자 좋아해? <웃음> 아, 아 깨치지마 게잇 <웃음> 어 음. 어, <웃음> 안나가요 어. <웃음> 이색 <으아. 웃음> 일부러 세게 하는 거야. 감정이 있어. 감정이 있어. <웃음> 응, 맞아요? 감사. 쪽씩 하고 비대로 죽을 때로. 감사. 얘 ơi. 침으로 왁싱 했어. 깜깜. 응. 딱까 깜깜. 응. 나도 딸까? 아, 이거 왁싱? 얻어야. 응. 어, 킥통. 아퍼 아파? 따가워. 어... 집에 혼자. 어... 혼자? 혼자 어떻게? 집에 있어. 아 오빠도 왁싱 좋아해. 좋아요? 어. 따가워. 아 어, 맞아. <웃음> 무서워요. 아파. 어 맞아 무서워. 오빠는 누가 없네. 해 누가 해줘요. 혼자 못해. <웃음> 꼭 아이가 해줘야 돼꼭 아이. 짜여. 오늘 베트남. 응. 저기요 응 하나 응. 있어. 응. 꼼거. 많았어요. 이거 컴... 안 보여? 안 보여. 야, 이안 보여. 뭐데나 여기 많았어네. 꼼거. <웃음> <웃음> <웃음> 돈 많아. 걔네돈 응. 많아? 걔네 가짜. 뱅탕 했어요 어, 뱅탕. <웃음> 걔네 뱅탕, 개네 <웃음> <걔네 웃음> 뱅탕, 낱개 <웃음> 뱅탕. 뱅탕. 응. 응. 이거 뱅탕이래, 뱅탕 거래. <웃음> 뭘 차고 오든 다 뱅탕이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웃음> 그, 거 이, 일은 혼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우리 매니저님 많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내가 좀 기분파 거든 형 아니, 근데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유튜브만 이렇게 괜찮게 찍어주면 뭐 우리 대본도 없잖아 형 대본이 어디 있어? 어, 우리 대본도 없고 이런데 이렇게 말, 많이 말해, 말하고 잘해주면 나로선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얘들아 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작아 보인다 나 얼굴 작은데 형응 그래? 안 죽을래. 이 뭐야? <웃음> 오빠 이쪽이 무거워서 그래. 조요 응. <웃음> 잘자. 잘자. 잘자요. 음. 음. 잘자요.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는 종료가 됐고요. 상당히 좀 착한 친구들이고 촬영을 잘 협조해줘서 팁도 좀 주고 마, 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상당히 텐션이 좋고. 또 마사지도 잘 하고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게귀 파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귀 파는 걸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데 와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족 대만족입니다 yeah.